안녕하세요 편만든남자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2070 슈퍼 품질 비교표를 떠들고 왔습니다 야신성조 너무한거 아니냐 재탕이 재탕이야 어 맞는말이긴 한데 어쩔수가 없었어요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금 이 시국 이 시국 뭐 아시죠? 코로나 영향 이 얘기를 하면서 단가 상승을 하는 업체들이 꽤나 많아요 혹은 품질이 되는 제품들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 뭐겔로 시작하는 xx 회사는 갤 xx 회사 거기는 두 번이나 단가 상승을 했어요 제가 강력 추천하던 뭐 EX 제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EX 가격 제품이 거의 EMT의 V2나 아니면 펠레의 V2 제품하고 흡사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면은 제가 EX 제품 추천하는 이유는 가격이 딴 애들보다 좀 많이 저렴하고 그런 것 치고는 품질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까시면다움치마 혹은 똑같은 품질이면 어좀더 저렴한 놈 요거 추천하는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강의 추천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런 내 마음 몰라주고 여러분 들 옛날 표 보시고 아 이때 갤럭시 추천했네 그래서 갤럭시를 빡아갤럭스엑스라 그랬는데 아씨 <웃음> 여튼 그래서 그걸 막 사고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어, 제 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리뉴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저의 정성을 생각해서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웃음> 어, 그리고 어 그럼 왜출0 슈퍼만 해주느냐 나도 해도 딴거살 건데 그런 분들좀 있을 까요말야 그럼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많이 달린수 순서대로 차례대로 해드릴게요 여튼 그래서 제가 표를 새로 만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시국을 적절히 버무려서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표를 보시기 전에 앞서 여러분한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하나요?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지금, 지금 현금 최저가 적혀있는 거는 이 단어에서 눌러서 봤을 때이 가격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뭐 샷단어가 눌렀을 때 가격 그거 따로 표기를 했어요. 업체마다 파는 가격이 다르니까 이거 둘다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둘다 표기해놨습니다. 그리고 좀더 보기 편하게 오늘이 4일인데 4일 기준 판매물 숫자로 다 적어놨습니다 이 판매물이 60개 이하는 물건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이 없는데 귀찮아서 글을 안 내렸거나 아니면 조금 소량 미리 바라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매상들이 얼마 있을 뿐 실제로 총판에는 물건이 없는 제품입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편은 거의 대부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순으로 좋은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여기서 나쁜적했다고 나쁜줄 아는데 나쁜게 아니고 요거는 기본 프리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있는거지 저는 빨간색이 가장 좋은놈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초록색 순으로 좋습니다 펭귄이 적혀있는 항목은 모든 제품펭귄값을 표기했다고 적은는데 무슨 얘기냐면 은메인니에펭귄 RTX 2075 슈퍼 적혀있는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현금 최저가 펭균이 들어가있는거고 전제품 거의 뭐 오류식게되는 그리고 샷다나가격 평균치. 거기다가 그... 부스터 클럽 평균치 온도 평균치 소음 평균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녹색은 어떤 기준으 해줬을까요? 당연히 평균치보다 좋은 애들은 녹색으로 칠해준 거예요. 평균치보다 구린 애들 아니면 평균치랑 똑같은 애들은 흰색인 거고요. 그래서 녹트, 녹색이 좋은 거고 평균치보다 많이 좋은 놈들 예를 들면 뭐 평균치가 65만인데 그보다 4만 원 그보다 4만원 이상 더 싸네. 그럼 노란색으로 칠해줬어요. 여기서는 이제 5만원 이상 더 싸면 노란색 칠해줬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도, 아, 평균치는, 평균치가 34인데, 그기비에서뭐4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노란색 칠해줬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부스트 클럭도 평균치가 1810인데, 막 1900쯤 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런 건 노란색 칠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애들. 예를 들어 뭐 소음이 얘가 제일 낮다. 가격이 얘가 제일 낮다. 그런 애들은 빨간색 칠해줬어요. 온도가 제일 낮은 온도. 그런 식으로 해서 빨간색은 3점을 줬고, 노란색은 2점, 초록색은 1점으로 점수를 매겨서 총평가를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객관적인 점수평가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표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준대로 보시고, 저는 제 기준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표 보시고 현명한 지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표보는 방법에 대해서 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인텍부터 차례대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평균 점수가 6점이고 닭이 66만 정도, 73만 정도고 1810에 67도 3 3대시벨이란거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인텍지포스 추천 평가가 그 평균이 6점인데 7점 되는 애들이 두 개밖에 없죠. 근데 얘네가 예전에 이제 단가 절감하기 전에 원가 절감하기 전에 그 제품들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판매물이 거의 없는거 보니 단종인거예요 실제로 문의했을때도 얘네들은 이제 단종이랍니다 더 안들올겁니다 그럼 어쩔수 없이 V2를 봐야되겠네요 맞아요 V2를 한번 봅시다 V2를 보면은 뭐 소금이 조금 증가했고 온도도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뭐전원부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고 어부스트클럭이나 나머지 부분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그때는 V1하고 V2하고 가기 비슷한데 지금은 좀 내렸어요. 한 2, 3만원 정도 차이 날 정도 내렸습니다. 얘네들 정상가 할때 비교했으면 얘네들 정상가가 68만원, 69만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 65만원, 63만원 하죠.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한 2, 3만원 차이 한것 같은데 그 정도 가기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살만해요. 평점 6점이니까 평균치 정도는 되는 거지. 그럼 살만한 거는 뭐뭐 있나요? 오, 터보제, V2, OC 어, 블랙몬스터 V2 OC 정도가 살만하겠네요? 하지만 강력추천하기게 어렵겠죠 그냥 평점평균수준의 점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EMTEC의 빠리빨탄 AS를 받으면서 어, 뭐 평타정도 치는 제품 쓰고싶다 그러면 요 두개정도 보시면 됩니다 블랙몬스터 OC V2 터보잭 V2 OC 이 정도까지만요 아 미라클은 어때요? 미라클 너무 싼데 어 싼건 싼 이유가 있습니다 클럭도 낮고 전원부도 아쉽고 소음도 높고 온도도 높고 <웃음> 아무래도 그 외형적으로도 조금 떨어지고 얘는 그냥 싼 맛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인테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아 펠렛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펠렛 그때 제가 미친듯이 깠어요. 왜? V1이랑 V2랑 가격이 똑같았거든. 지금 실상 당존된 이 V1 제품이 그 당시에는 67만원 68만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V2 제품 얼마예요? 63만원이죠. 얼마 내렸습니까? 4만원 가까이 내렸어요. 이거랑 똑같은 제품이 뭔가요? 어 터보제 터보제씨 똑같은 제품 생각하시면 됩니다 EMTEC에 근데 EMTEC에 그것보다 어? 어 좀더 싸네요 2만원 더 싸네요 맞아요 2만원 정도 더 쌉니다 많이 내렸어요 워낙 안 팔리니까 그때 이미지 한번 조지고 난 후로 진짜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이제, 이제는 이제펠리 슈퍼 JSV2 살만하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에스트컴도 AS는 잘 해주는 편이고 이 제품이 EMTEC에 그것과 품질이 똑같은 제품이다보니까 가격적 2만원 더싼 거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어요 단가 절감했는거보다도 더 가격을 내렸다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얘네는 단가 절감한거 한개뭐 2-3만원치면 은 어, 원가 절감한 개. 얘네는 4만원이상 내렸으니까 아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등록되는데 JSLE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건 뭔지 물어보신 분 많아요 실제로 얘는 그거예요 V1 제품이에요 어? 근데 왜이렇게 싸요? V1 제품인데 어 부스트 컬러이좀 낮은 애들 쉽게 말해서 약간 뿔딱 지피를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벌크 제품이라서 겉박스가 없어요 안에 속박스인 흰 박스대로만 날라옵니다 다만 AS는 똑같이 3년이에요 이거 가성비로 사겠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신 분들은 중고로폐생각 하지 마세요 박스가 없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중고가 방어는 어렵습니다 다만 a s 똑같이 3년이고 그리고 뭐 정품하고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전 V1의 고급품질 추가 오버 안하고 그냥 쓰실 분들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찌됐든 저는 요 그냥 슈퍼 JSV2 버전 요거를 강력 추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63만원이야 평균가보다 2만 원 이상 싸 근데 품질은 평타정도 균평그 7점을 줬어요 기가바이트 감 보고 얘기할게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제가 추천하고 있죠 슈퍼 게이밍 OC 요아이 추천하고 있어요 그 어러스는 산다 그러면 내가 말리고 있죠.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게임에 오시는 65도에 30dB입니다. 근데 어러스가 더 좋은 제품인데 아니시 온도가 10도 가까이 높고 심지어 소음도 5 d b 더 높습니다. 5dB이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어, 전원부만 강력하고 부스트 컬링 높다는 거 빼고는 큰 장점이 없어 보이죠. 심지어 가격은 8,9만원 더 비싼데 맞아요. 그 정답입니다. 그래서 진네 하위라인한테 팀키를 당해요. 어, 게이밍 OC부터는 AS 4년이거든요 굳이 어로스로 갈 필요가 없는거죠 어로스 이쁘다 근데 그건 주관작이잖아 나는 이쁜지잘 모르겠어 차라리 불칸사지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평점 7점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훨씬 싸고 품질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어, 게이밍 OC를 난 추천하고 싶어요 다만 아까 펠릿제품하고 비교했을때는 얼마 차이납니까? 2만원정도 비싸니까 AS도 이제 펠릿이 조금 더낫고 그러다보니 굳이 게이밍 OC를 강력 추천한건 아니고 기가바이트 제품 3펜버전을 나는 꼭 3펜버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이 게이밍 옷이 한번 보세요 아 근데 얘네 카드값는좀 비싸요 샵다나가 여기랑 그리고 기가바이트 나, 나머지 제품은 그냥 살만한 제품이 없어요 윈드포스 싸긴 한데 싼것 빼고는 장점이 없습니다 아, 여기까지 평가하고 기가바이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m s i 까 보죠 아니 MSI 너무 저평가하는 아니, 거 아니냐 하시는 지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나름 합리적인 기준으로 했어요 지금, 벤트 수가, 60만원 정도밖에 안하니까, 평균가보다, 거의 5만원 또 낮아요. 맞아요. 쌉니다. 싼건 아는데, 예, 장점이 뭐가 있나요? 클럭 낮고, 히트파이프 단가 절만도 뺐지, 옆에 LED도 없고, AS는 CS이노베이션이지, 온도 높고, 소음도 높고. 아니, 싼거 빼고 장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 네, 없어요. 싼거 빼고 장점이 없다고요. 이 백불, 백플은, 큰 장점이 아닙니다. 그냥 기판 보호용이고, 뭐, 이거 발열인소나 그런 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관적인 요소고요. 이거 가지고는 뭐 만원 정도도 안해요 사실 백풀 가격이 대량 생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걸 큰 장점을 하기 어렵고 쌍거 빼고는 장점이 없기 때문에 강력추천하기 어렵습니다 GP라는 버전이 새로 나오긴 했는데 얘네는 사이즈 빼고는 그냥 벤투스 옷이랑 똑같습니다 기판도 공유하고 쿨러도 공유하고 사실상 플라스틱 커버면 약간 커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벤투스는 제키고 그러면 트윈프로즈 7은 어때요? 얘네는 늘 평탄을 친것 같은데요 맞아요 평평점도 평타를 쳤어요 문제는 가격이 평타가 아니라는거지 아까 평타가격이 얼마라했어요 65만 8천원 했죠 아 평타에 가깝지 않나요 평타보다 조금 비싸잖아요 평타보다 싼 놈도 있는데 품질 평균인데 그다 보니까 이거 추천하기 어려운거죠 전원부가 조금 강력한건 맞는데 소음도 좀 낮은건 맞고 온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고 그 외에 뭐큰 장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격적인 장점도 없고 AS의 장점도 없고 그다 보니까 t 세븐을 강력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특풀 세븐 쓰고 있긴 하지만 그 저는 외형적으로 플러스 점수를 줘서 제 주관적으로 그래서 특풀을 산거예요 <웃음> 근데 저 그거는 주관적인거니까 안 넣었어요 근데 트리오는 또 녹색으로 칠는데 웃기네요 더 비싼데 이게 탑으로 적용해요 그니까 러 저소음 세팅 해달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때 내가 퓨어베이스 500이나 700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순행 안쓰고 농협쿨러 같은거 아니면 마초 GT같은거 쓰고 그리고 제가 짜는데 그랜드 맞죠?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소음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해야겠죠? 되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소음 세팅을 저소음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괜찮다 그런거예요 강력 추천은 아니고 그래서 m s i 는 제품은 어중간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강추를 안 한다 보시면 돼요. 벤투스는 싸긴 하지만 특별한 장점이 없고 MSI 평가는 거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반박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 저택은 그러면은 진짜 거의 타급으로 싼데요 이거 에어 한 보셨어요? 에어 가격이 막 50만원 중반밖에 안해요 이거 살만하지 않나요? 가격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특가 GT가 얼마에 팔렸나요? 52만원이었죠 물론 특가랑 비교하면 안되는데 그럼 4만원 차이 나요 근데 에어는 해외명으로 이거 미니일거예요 트윈하고 해요. 쉽게 말해 작은 제품인데 그다 보니까 온도가 노답이에요 아니 제가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온도였으면 별로 안 깠을 텐데 온도가 딴 제품하고 1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에어가 심지어 소음 소음도 딴 제품 대비 5대 1정도 높아요 좀 시끄러워요 뜨겁고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시끄러우면은 뜨겁지라도 않아야 된데 뜨겁고 시끄럽습니다 결국은 조택에 괜찮아 요 as 저렴한 가격 빼곤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제품이 그나마 amp 익스트림만큼은 3팬이라서 시원하고 조용한데 가격적으로또 메리트가 없어지죠 평균값보다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택거를 추천을 잘 안하는 편이고 어 밑에 아래급에선 조택을 추천하는데 위급에서 조택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적인 면을 빼고는 큰 장점이 없다 그래서 조택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갤럭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요거 지금 단가 상승을 자꾸 시켰다고 그래서 사실 몇개월 전에 얘거 예 보면은 이거 50만원 후반대 아니면은 61만원 뭐 이렇게 나와있었어요 근데 지금 만원씩 두번 올려가지고 지금 뭐죠? 어 펠릿가격이 아까 얼마였어요? 63만원인데 그거보다 비싸요 <웃음> 아니 비슷하거나 비싸요 조금조금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똑같은 가격인데 아까 펠릿거 어, 전원부 얼마였어? 어, 펠릿거 전원부 10플러스인데 얘왜 뭐야 이거? 7플러스 2라고? 3페이지나 차이난다고? 맞아요 온도는 온도는? 비슷합니다 어, 펠리크는 비슷해요 어, 소음은 좀더 높아요 그러니까 온도는 약간 더 낮은데 소음은 좀더 높아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사실 크게 있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똑같은 가격에 전원부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AS는 둘다 좋다고 봤을 때 그래서 지금도 사도 문제없는 제품이네요 문제없는 제품이긴 한데 똑같은 가격에 다홍치만 하고 펠리 제품이 있는 이상 요걸 굳이 살 필요가 없는거죠 그래서 아 이제는 EX 놔주고 펠리꺼 좀 사시라 이해하고 싶네요 근데 펠리한테 돈 받은거 아니에요 가격이 변동이 됐겠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표 한번 보세요 어 근데 웃기게 이 비싼 80몇만짜리 왜 녹색 칠해놨어요 점수가 너무 높아서요 아 진짜 조용하고 진짜 시원하고 진짜 이쁘고 진짜 튼실한 이거 어디다 쓰는지 알아요? 이거 그 90만원, 80만원은 메인보드에 쓰는 습 패시예요. 그이에요페이지 수가 적더라도 강력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요 선별했는 GPU가 엄청나게 높은 부스트클럭 유지해주기 때문에 평균 성능도 딴 애들보다 한 4% 높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빠진게 하나도 없는 제품인거예요 가격만 빼고 가격이... <웃음> 가격이... 2080은 슈0인줄 알았네 80만원이라고? 현금가가? 카드값 90만원? 사실... 모든 면이 다 좋은데 가격적으로 너무 마이너스라서 충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워낙 좋은 제품이니까 한번 녹색을 칠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갤럭시 그렇게 평가하고 넘어갈게요. 아트는 외형적인 것 빼고 장점 없는 제품. 자, 제끼입니다. 컬러풀 한번 봅시다. 컬러풀 불칸 이거 불칸을 치점준 거는 약간 사심이 들어 갔습니다. 왜? 사심이 들어 갔는 이유가 있는데 아, 옆에 우리의 레무장을 움짤로 딱 집어넣으면은 참 이쁜 예쁜... 그래픽카드가 <웃음> 덕후를 위한 그래픽카드입니다. 아 옆에 움짤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어디 하나 빠지진 않아요. 약간 소음이 있는 것 빼고는 쿨링도 괜찮고 AS는 애매모호하지만 아, 외형적으로도 이쁘고 부스터도 높게 터지고 성능도 좋다는 얘기죠. 가격도 그런 거 치고는 크게 안 비싸. 아, 위에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가격이 싸보이는 아기적이 생깁니다. 야 이거 뭐 12만원이나 싸네? 아, 물론 밑에 거 보면 또 비싼 거긴 맞는데 그래서 컬러풀 풀카는, 외형적인 거를 아주 중시하시는 사람이면, 한번 살펴보면 해요. 그래서 7점을 줬어요. GT 같은 경우에는, 그, 특가차는 52만에 팔면은, 아예 무조건 이거 사라 그러겠는데, 61만 원이면 좀, 2만 원더 주고 그냥, 어, 펠리카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 안 하고, 어드밴스는 지금 품절이라서,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정상적으로 바뀌면, 다시 점수를 측정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컬러풀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개인워드는 얘네는 팔생각이 없는것같아요 얘네 이거 펠리꺼나 이엔텍과랑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불만이랑 똑같은 제품인데 시시바나? 얘는 그냥 팔생각이 없는것같아 니네 AS 좋은것도 아니잖아 c s 이노베이한테 대리 AS시키면서 아, 제끼겠습니다 <웃음> 이노3D 싼 장점이 있어요 그냥 슈퍼오시 제품만 근데 그 i7 이거 상급 제품인데 가격 싼거 아니에요 하신 분인데 사실 상급이약하긴좀애매모한 선에 끼어 있습니다 그냥 MSI 그것과 흡사합니다 전원부 그냥 평타 나머지 다 평타 가격은 평균이상그래 <웃음> 얘도 애매해요 얘네 둘이는 별로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넘어갈게요 a 이수스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이거 자꾸 아수스 그런다고 테크 그는 그런 분인데 내가 십몇 년 동안 아수스로 불렀는데 갑자기 에이수스로 바꾸, 바꾸려니까 입에 안 붙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공식 홈페이지에도, 홈페이지에도 아수스로 붙어있었어요 한글로 떡하니 여튼 얘네 가격적으로 메리트 어 없어 없어 가격적 메리트 없어 왜 A8208이 80만원 주고 살 바야 그냥 아트 사 이거 왜사 아트보다 좋은 점도 없는데 아 아트가 아니고 참 호프 호프 사요 호프 사세요 없어 <웃음> 이 가격에 이거 왜 사요 아까 도 호프도 깠는데 저 가격에 저거 왜 사냐고 근데 그거는 가격 차이가 얼마 없어 이거 왜사 어, 제끼겠습니다 아, 듀얼은 어때요? 어, 듀얼은 가격 괜찮은데 근데 리뷰를 안만 찾아봐도 사실 그 전원부를 확인을 못해서 여기서 점수를 제대로 못 매기긴 했어요 근데 그걸 빼고 나머지 점수를 재해왔을 때막 엄청난 장점이 있진 않아요 아수스 제품치고는 싼건 맞는데 사자고 하자, 하자니 또펠리게 눈에 밟히고 이것도 애매모호해요. 듀얼은 사지 말라 정도는 아니에요. 애매모호하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아수스 살게 없어. 넘어, 넘어가. 넘어 그럼 에브가 할 한번 보시다. 에브가 FTW3 아 걸출하지. 호프랑 대적할 수 있는 매단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소음 낮고 온도 정말 낮고 e 엔텍 AS 짱짱하지. 이건 진짜 이줌 줘야 될 정도인데 근데다가 C 플러스 2 드라이버 보스 어 페이지도 작정하고 다만 안 팔아요 <웃음> 못 삽니다 안 팔아요 <웃음> 그래서 에브가지 퍼스 많이 추천했는데 지금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 넘기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거 대신 물건 이 있는 하이브리드 제품 어때요 하이브리드 제품은 펌프에 고질적인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강추는 하지 않을게요 가격적으로도 좀 비싼 편이고요 아까 그러니까 뭐 아수스도 비싸다고 깠는데 이거 비싸다 고안 까면 안 되잖아. 여튼, 서울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만 한번살 생각을 해보세요. 말리 한번 볼게요. 말리는 거의 전 제품 중에서 가장 싼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다크드래곤이라고. 네, 싼건싼 싼 이유가 있네요. 아무런 장점이 없어. 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아무런 장점이 없어요. <웃음> 넘어갑니다. 아툼. 사실상 품절. 리드텍 지포스, 윈드포스. 사실상 품절. 그러니까, 지금 총평가를 하자면은, 살 만한 거는, 일단 펠리시 중급치고는 저렴하고 가장 살만하다 그리고 조금 더 저소음을 원하거나 아니면 3펜 버전을 원한다 약간 더긴 AS를 원하면 기가바이트 거한 살만한 가요 게이밍 옷이 그 말고 저소음을 원한다면 트리오 한번 보시라 저소음 세팅하기 괜찮다 갤럭시 제품은 정말 좋은 제품이란데 가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쁜 외형의 제품을 쓰고 싶다면 컬러풀 거 한번 보시라 정도까지로 추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표 만들 때마다 추천 제품이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 첫 번째 표는 펠릿 그때 JS V1 버전 그거에강력 추천했었죠 두 번째 표는 팰렛의 그 원가 절감 때문에 미친듯이 까고 빼버렸어요 그리고 갤럭시 X를 추천했습니다 그때는 쐈으니까 지금 세 번째 추천은 또다시 펠렛으로 돌아갔네요 왜? 안 팔리니까 내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격 변동폭을 여러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제품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같은 값에 다홍치마가 되는 거지. 아니 표만 보고 야 이게 강력추천이네. 이거 사야지. 내한테 예산의 제약이 없다면 그러셔도 되는데 예산에 제약이 있다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현명하게 가격을 현재 시점으로 계산해서 여러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어요. 어때요? 도움 되셨죠? 되셨죠? 말이 맞고 이네심이보이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혹시 다른 표더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밑에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가장 많은 것 순으로 다시 하나하나 차례로 리뉴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어, 아시죠? 뭐라고 러더라 하여튼 거리두기 거리두기 합시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번에 뱅 사회적 거리두기였나?